아.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파스 팬 여러분 그리고 어, 신동구 자유극 t v 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구 제독의 어, 실전 이야기 또시간들어갔습니다 신동구 제독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내일부터 추석 이거가요 그, 그렇죠 뭐, 예. <웃음> 뭐, 그 그건 그런데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게뭐 추석이 즐거워야지 이게 지금 아이고뭐 예. 그렇죠 명절 기분 제대로 느낄지 모르겠어요다예 워낙 나라가 뭐 어지럽다 보니까. 예. 나라가 어지러운데, 우리, 저, 검찰에서 뭐, 추석 때, 우리 조국 딱 구속영장 신청하면 뭐,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웃음> 그러면, 예. 행복 넘치는 한가위 되는 거지, 뭐. <웃음> 그, 그 이상 추석 선물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검찰이 뭐, 국민, 대국민, 어, 서비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웃음> 아, 저, 지금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이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니까 지금. 6, 1, 6월 5일인가? 예. 막 했더니, 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예. 이거 뭐, 나라 망, 해 가는데, 뭐, 우리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재정 막 이렇게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예. 근데 말도 뭐 많이 예. 또 애청을 해 주시고, 예. 또뭐 댓글 읽는 거 보면 격려하시는 분도 예. 많고, 예. 그 덕분에, 예. 솔직히 뭐, 방송은 좀미흡할지 몰라도 예.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예. 구독 부터 이런 것도요. 네. 그그 저기 신동국 자유옥 TV 가셔가지고 구독 <웃음> 눌러주시고 <웃음> 네. 아, 글로벌 디펜스 선수도 네. 구독 눌러주시고 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지금 <웃음> 한 60일째면은 꽤 많이 했는데 예, 예. 이게 저그 시위들이 그 하면서 그때 그때 그 주간 단위로 뭐지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그지어 그러니까 보고 예측한 게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어이 좀다 맞았더니. 다떨어준 거고 뭐 예. 그때 우리 북한 마약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예. 오늘 또 기사 보니까 버닝썬 이야기가 또딱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조국 버닝썬 윤총경 뭐 지금 또역개가 나오던데 예, 예. 버닝썬이 예. 그 북한 마약이 퍼진 그 사건이거든요. 그것때 덮었는데 예, 예. 지금 그것도 지금 슬슬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면 이제 작년에 특히 그저 사실 예. 그. 반문전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그 뭐 전에 뭐평창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평안부도 조성해가지고 예예. 계속 이제 북한이 핵 포기한다 핵폐기하기로 예. 약속했다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런 얘기했지만은 택도 없는 소리다 <웃음> 포기할 예. 리가 없다 예그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도 그것도 그대로 되고 예.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 그냥 악화데미에렸죠 응. 예. 그리고 북한이 그1 7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계속 3회에 걸쳐서 평양 또 9.19 어, 정상회담도 하고 예, 예. 말이죠. 또 미국 정상회담도 지난번 630 판문점 회담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나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저 쏘가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어제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쏘았죠. 그죠. 예, 더발 쏘데 북한은 뭐 음. 대국형 방사포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면 말도 안 음. 되고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인데. 금년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10번째를 예. 쏘았어요. 어... 그러니까 쏠 때마다 두 발씩 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20번을 쏜 거예요. 예. 근데, 완전히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대통령까지, 예. 무관각해요. 예. 왜냐면, 당연히, 예전에는요, 미사일 한발 쏴도, 아, NSC 소집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직접 해주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요즘 아예 안 해. 아예 대통령이 아예 보이지도 않아. 아... 대, 대통령 안하고 뭐, 정뭐 국가안보실장이 한동, 만운동 하고, 뭐. 뭐, 뭐. 그 예,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 미사일 쏘면은 미사일 쏠것 같다고 하면 미, 미리 위성을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쏘자마자 6분 만에 같이 막 맞대응해서 쏘고 막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저 한일간의 지소미압파기 예. 지난 8월 20일 날그 예. 종료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11월 20일까지는 유효한데 불구하고 예.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쏜 거는요. 고도도 안나오고뭐가이거 예. 정보에 예. 어, 좀, 그 어, 구슬 구수, 거지 그러니까 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게 우리가 못하는 게 일본의 위성군사 위성도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종합해서 판단을 음. 하는데, 예. 그럼 일본이 이미 안 주는 것 같아요 정보를. 아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미사일 관이 발사했을 때북방부에서합참해서 발표한 게요. 예. 뭐 사거리, 고도, 뭐 단종까지 그쫙그확하게 나왔는데 예예. 계속 그그 그, 그 발표 내용이요. 예. 그 뭔가 빠져요 음, 음. 그게 이미 정보융합에 어, 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 얘기에 대해서 무학하고 예. 거기에 대해 심각성을 지금 국민들한테 음. 왜냐면 자기 재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 사실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해가지고 이거 북한이 미사일 쏜다든가 휴전선에 음. 총소리 포성이 한번 울리면 끝이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평화 예. 그러 가지고 국민 소위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데 미사일 계속 쏴버렸잖아요. 예.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9.19 남북군사합의 완전 그 사실은 원전 무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 그 그렇게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을 뚜렷해서 예. 미국 단체 에서 그렇게 9.19 군사합의 이거 저 무효됐으니까 파괴해라. 음.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미동단이에요. 예. 공식 질문도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그런데 예. 오늘 그저 조국을 아 이제 어제 미사를 봤는데 그 전날 뭐해 족 조국을 법무장을 임명했잖아요. 그죠 예. 참 웃기는 게요. 이게 검찰에서 조국을 예. 피의자를 규정했어요. 예, 예. 피의자. 피자, 예. 그러니 조사 대상이고 이거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잖아요. 예, 그그 예. 범법자란 말이야. 범법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음, 음. <웃음> 참 법무부장관이 영어로 예. 그, minist of justice, of justice. 그 정의부의 정의.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불의한 사람을, 범법자를 예. 예. 정의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아... 법시 행정의 책임을 임명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불공평한 사람이야. 예예예. 그렇죠? 예. 자기 그 일가족, 아... 딸, 아들, 부인, 그 다음에 뭐 친척, 이걸 전부 해가지고 그저 민정수석 할때그 정보 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걸 해가지고 그기한 거예요. 사모펀드 이런 거. 그죠, 네. 그 사모펀드 얘기 나왔죠. 네, 그 네. 오, 오존 조카 실소유주라는데 코링 프라이빗 에끝티이저 실소유주가 오존 조카래요. 예예. 네. 근데 오존 조카 말 듣고 그 투자를 십억 5천만 원을 하고 네. 현금으로 말이에요. 네, 네. 나머지 칠십. 사업을 통투자하겠다 자기 재산이 5 6억인이 그런데 자기 재산보다 많게 그왜 그런 고 그냥 올, 몰빵한 거란 말이야 몰빵 예, 예. 우리가 말하 저 몰빵을 했는데 아... 그 있는 게 이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강국 공사 다따 묻고 예. 뭐~ 뭐~ 뭐~ 죠가로동 전멸기 예. 뭐~ 그다음에 뭐~ 저~ 그~ 서울시 지하철 그~ 와이파이 전국 예, 예. 그, 버스 뭐~ 와이파이 사업 그다음에 배터리 이차전지 사업까지 지금 해가지고 배터리 그렇죠. 이차전지 사업 때문에 조범동, 이 코리아, 어, 코링크 음. 프라이빗 에쿼티실소유주하고 웰스 앤티라고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아마 그, 저, 또 실제, 그걸 하는 모양이죠. 예. 사업을. <웃음> 그, 채태식 대표하고, 그, 통화하 녹취록이요. A4 집지로 뭐한 20, 20장 되는 모양이던데. 그, 그게 그. 게다 나왔버려서, 예, 뭐, 말 맞추기에 녹취록이 돌통 났는데, 그게 보니까 이름이다 죽는다. 여기까지나왔어 예, 그, 낭마한다, 예, 낭마한다, 뭐, <웃음> 조국이 낭마한다, 그리고, 뭐, 죽은 사람한테 이거 돈 뭐, 준 걸로 뭐, 뒤집어 씌우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예. 야, 얘들은 완전히, 진짜,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게, 이게, 문제, 문제는 이게, 검전적으로. 예, 예. 그, 저,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이미. 예. 어, 이틀째 됐는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저, 이거, 저, 사무펀드 예, 예. 이쪽은. 음. 그리고 이제, 오천 조카는, 뭐, 어디, 왜, 해외로 도망갔고. 예. 소환하겠죠. 안 근데, 예. 국민 인사 다시 부성경적 청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자퇴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예. 이게, 이거는 이제 거의, 그, 검찰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제가 보기에는, 그 조국 부인, 정경심 그, 동양대. 예, 총장. 어, 교수. 아, 교수, 예. 예. 이거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됐으니까, 뭐, 고그 기소된 이걸 반드시 소환 조사해 가지고 구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거, 이거 완전 사문서 예. 위조가 그걸 명확하거든요. 명확하죠. 예. 동양대 총장 그 표창을 위조해 가지고, 예. 그거저그 딸이 말이에요. 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그 쓰는 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다모여 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다 취소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 그 구속되고 사문서 위조. 지금 문제는 조국 본인이 예. 공문서 위조가 될 걸려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서울대학교. 예. 그 인권 법센터라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서울 법대 이제 법학 전문대학예그저예 예. 그 산하의 인권법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급한 그 표창장 예, 예. 어, 어 이게 아 인턴 증명서 예, 예. 표창장이 아니고요. 인턴 증명서가 그 위조로 들통 드러나 버렸어요. 예, 예. 위조. 예. 이미 위조라고 음. 그 당대 국그왜저저 저, 저 논문 예, 예. 책임 교수 있잖아요. 예예. 딸, 그, 논문 제일제자로 저, 올려준 사람. 예예. 그 아들이 또, 그, 서울대 임급 센터 인턴 했는데, 예. 이거, 저, 거짓이시라고 폭로했단 말이야요 예, 예. 실투를 했어요. 예예. 그러면 당연히, 그, 저, 조국 아들 것만, 아, 딸하고 아들 것만, 이게, 양식이 어? 틀려. 그죠. 지무리 26명은 똑같은데, 이 사람 것만 틀려. 예.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 이게 저, 어? 박사에 들어가가지고. 예. 100% 이거 무수입이세요 그... 그러니까 이게 딸, 아들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니... 조사해야죠. 그죠? 이것도. 조국, 이 일로 에돼 있단 말이에요. 조국이.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예, 한인섭 교수가 조국하고 예. 뭐 안경원 교수하고 서울법대 그 3인방이라고 예. 그 뭐죠. 그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예. 예. 한인섭 교수가 이거 인구범 센터장도 한, 한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접촉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조같은 예. 경우는 자기 PC를 서울대 PC를 쓰던 PC를 집에 들고 온 거면 이게 절게 절도, 절도거든 이거는 절도 절대. 절도. 네. 그 서울대는 그 국립이잖아요. 국립이죠. 어. 그러니까 그, 그 절도 그저저그 저, 저, 그 뭡니까 그그 광거품 그, 그, 그, 어? 절도단그저저 저, 어. 사용이에요. 그 집에까지 가지고 절도야. 절도, 그리고 이게 그게 절도도 음. 단기간에 잠시 쓰다가 다시 하면 그 절도가 적용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한동안 써버렸단 말이야. 예. 아들, 딸, 뭐, 가족들다 같이 있었다면서, 자기, 예. 그 국회 정문에서 여러 번 질문에 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절도고, 부인은 또, 저, 동양대. 어. 컴퓨터 들고 오고. 들고, 들고 오고, 뭐, 그것도 절도야. 그 절도죠. 근데, 동양대 측에서 그 절도, 그걸 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절도란 이야기 나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에, 절도 장관이에 절도 장관. 절도 위 장관. 위 장관이고. <웃음> 절도 장관. 아니, 제 진짜, 내가 아까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아니 돈이 몇십억 있는데 돈돈돈 그리고 그런 피시도 절도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천박하게 이게 생활하는 것 같으면 그 조상들이 그 노비에 구선안했나 내가 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도 어~ 뭐 혐의자를 네. 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게 도도한테 매를 지어준 거예요 아... 도도한테 매를 지어준 거예요 예. 지금 예. 예. 도둑이 나는 매도 이날아라라 이게. 예. 아, 북한 아까 뭐 핵, 핵, 그 얘기 잠깐 서두에 했지만은, 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전혀, 예. 어, 문재인 정권은 뭐출범과 동시에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음. 1년 내내 특히 작년에, 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 제거된 것이냐, 1년 예. 내에 제거, 제거하기로 했다. 예. 했는데 하나도 제거된 것도 없이 더 위협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그, 위협 속에,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저, 저, 도둑,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다 매를 줘가지고, 아... 저, 검찰 계획을 맡겼단 말이에요. 예, 예. 어. 이게 말해되는 겁니까? 그거, 그니까, 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렇게 비정의적인 사람을 갖다가, 비양심적이고, 절도범을 갖다가, 이렇게, 어, 저기, 저, 국, 뭐, 장관으로 앉혀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야 저거는 절도잖아 저거는 양심이 비양심이잖아 저건 정의가 아니잖아 공평하지 않잖아 이런 거를 국민들 양심이 다 죽어 있었는 거를 양심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사람 아찐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네.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네. 민정수석을 2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문재인 추, 추, 어, 출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에 들어가가지고 예. 현재까지 그저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 예, 예. 한달 전까지. 예예. 9월 9일 날, 그, 8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으로 내정을 했으니까. 그 전까지 민정수석을 했어요. 예. 민정수석 할 때는 주로 인사검증에 실패 예. 그래가지고 뭐, 인사검증 실패한 사람이 들 21명인가 장관이 임명됐다는. 그죠, 예. 했잖아요. 예. 그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에. 예. 그, 그, 그,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예. 그리고 국회에서 반대한. 예.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21명이라고) 그러잖아요그조국 예, 예, 예. (22명이야) 예. 근데 주로 그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예. 어 민정수석이 인사 그 검증의 책임이 있는데 예, 예. 저렇게 저 인사 검증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완전히 예. 쓰레기 같은 아, 놈들을 그 장관으로 그렇게 아, 임명을 하느냐 예. 그게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근데 조국 본인이 어떤지를 잘 몰랐어 예,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인사 검증 실패한 예. 그러난그 비리 스1물한 명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그죠한 사람의 비리가. 지가 받을 자격 리는게 없어. 자. 가족 본인 뭐그 논문 그저그저 어, 그, 불법 그저그 예. 미조부터 해가지고요. 예. 논문부터 해가지고 막딸 입시 부정에다가 가족 사모펀드 해가지고 또 강국 공사 수조에 예. 예. 이게 그다음에 그 운동학원에 또그 그냥 그 그 위장요원 해가지고 예. 저그 동생하고 재수 해가지고 그 예. 운동하게 돈 빼먹는 거 예.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절...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을 절도까지. 심지어는 국회에서 그 예. 지난번 그저 (9월 9일) 청문회 때딸왜 예. 생일을 쏘겠느냐 이 예. 딸이 (2월달에) 됐다가 입시, 예. 입학할 때는 또9월달로 바뀌고 이랬는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누가 했습니 <웃음> 그니까 자기 선친에 했다. 예. 그 선친에 해서 뭐,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다 예. 신고자가 놓으니까. 예. 제출하달라니까 그걸 제출 안 하고. 예. 예. 이상한 거를 냈어요. 예. 거기, 그런 게 놓을 수 없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예. 제대로 자료를 제출 안 했어. 그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질문했던 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입니까? 예. 이 한관이 이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개를 했어. 에. 보니까. 아버지. 뭐, 아버지가 했어. 에, 자기가 했거요 조국 자기가 조, 본인이 했어. 에. 했는데 계속 선친이 했다고 우기면서 계속 따지니까, 에. 아, 그뭐 죽은 선친한테 물어볼까? 이런 이야기까지 놓았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야. 에? 그런데 본인이 한 거는 이미 딱 증명서에 놓아있다니까. 그런데 또 얘는 뭐하냐면 그거는 저민사무소에서 그, 행정, 착오로 일으킨 거 같아요. 이렇게 또표하는 거야. 그 자기 생년월일도 자기 자기 생년월일도 달라요. 이 정도 간첩이 이 올해 갈때그그 어. 석사 장교 제도가 예, 예. 그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예, 예. 그 문제 저 전단점인데. 두 그, 그, 예, 예. 근데 양 뭐~ 석사 장교로 들어갈 때는 뭐 2월 달인가? 아저뭐 하여튼 뭐50 하여튼 63년생인가 몇어 뭐, 그, 있는데 예, 예. 또, 그, 저, 대학 교수로 갈 때는 65년씩 이렇게 돼 있대요. 네. 2 인연이 차이가 나. 네. 네? 그것도 속였어 <웃음> 그게 이제 석사장교 수치백이 놓은 거 가지고 그쵸? 막 폭로가 됐잖아요. 저기 놓네 네. 네. 아니, 왜 인연 차이 가나면요 인연이, 나이가 젊은 걸로 해야지 인연을, 학교를 더다니면 돈을 더 받아보일 거아니까 그리고 그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리고 또, 그, 교수는 또 인연을 늦추면서 네. 좀 교수 정년을 2년 더할수 있고, 뭐 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마디로 네. 좀그 시신 말로 초작은 거예요, 초작아 쓰레기지 뭐. 아 그리고 저기 추석 지금 안 추석 전에 그 장관이 임명됐는데 추석 상여금까지 받아갔답니다. 아 그리고 또예 네. 그리고 그 서울대 어, 법대 그저 휴직을 했, 했잖아요. 예 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자마자 복직을 해가지고 네. 한달 월급을 다 받으면, 한도 출근 안 하고 네. 받받받은 데다가 이번에 또 장관 입장하고 팩스로 네. 휴직 신청또 냈대요. 싹요 어, 본인은 거. 무슨, 뭐, 뭐, 뭐, 뭐, 뭐, 그런 거 침해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본인은 옛날에 막 흔한, 뭐, SNS에,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네, 네. 한게 전부 본인이 한 이야기가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네. 비판했던 거하고는 본인 행동하고는 네.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 몰렴치하고요. 인메수심이야. 하, 근데, 인, 어떻게, 인간이, 네. 근데 저렇게 인격이 형성될 수 있을까? 저게 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왜냐면, 저도 탱탱 사로도 오면서 후회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 법대를 놓고,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되고, 민중수석의 장관까지 돼. 나는 정말, 네. 이해를 음.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아마 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 하여튼 그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산호맹으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그연루 돼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구속됐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그 국가 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이 어떻게 서울 국민들이? 아, 그리고 이게 저 국민들이요 교수하십니까? 이게 이 청문회에서도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 네. 이 문제를 그 짚었는데 이 국민들이 이거 진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군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 그게 더 심각해요. 예. 왜냐하면 산호맹 이게 사회주의혁명 국가정부 기도한 사건이거든요. 예, 예. 그6개월 실형을 살았다는 요죠 예. 근데 전향을안 해서 왜냐하면 안 했어요. 이번에 명확하게 얘기했다니까 자연 사회주의자고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국가법법 폐지해야 된다.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자가 예.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게,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국가, 체제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는 직책에. 예. 예. 예. 예. 당사자가 지금 가 있다니까? 사회주의자가. 저기. 심각한 거예요. 저기 그건? 보시면, 조국 난 자유주의자, 동시에 사회주의자. 저 뭐예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신병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건... 반대되는 개념인데. 예, 예. 예? 저, 저런 이야기를 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은 민주주의요, 반은 공산주의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를저는 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장아 제가 요즘 지금 그 지금 예. 조국 저거 때문에요. 예. 9월 9일날 그그문회 하고요. 예. 예. 근데, 9월 10일, 그 다음날 바로 임명해버렸잖아요. 예, 예. 아니, 아니, 9월 10, 아, 9월 6일날 처분했죠? 예. 그리고 시, 임명은 9월 9일날 했잖아요. 예. 제가 <웃음> 담배를 끊었거든요. 예, 예. 9월 9일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집에서는 술을 절대 안 마셔요. 예. 예.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요 예. 제가 집에서 밤늦게 술 마셨다니까? 예, 예. 예. <웃음> 그렇죠, 그것도 이게 뭐... 근데, 그, 그런 분이 예. 많대요. 예. 국민의 이게 저 너무 상식에 반하는 예.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열을 받아 가지고요 예. 끊었던 다, 담배 다시 피우는 사람도 아, 있고 예. 뭐 소주를 깡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예. 막 하나 가지고 테레리다가 예? 마시는 뭐어뭐집 피는 대로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웃음> 지금 그런데 <웃음> 예. 지금 말이에요 예. 내가 오늘 그 방송 오기 전에 TV를 딱 보니까 예. 예.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그 국민들한테 추석 메시지를 발표하니까 쫙트리이 나와요. 예. 야, 내가 그거 보고 지금 무슨 얘기 하는가 이러는데, 야, 제가 지금 국민들이요. 예. 완전 염장, 염장을 지르는, 예. 근데 조롱하는 어,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 이게 너무 위선, 이라서요. 이게 뭐, 유치에 있다 합법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아니, 이게 지금 가장 불공평한 처신을 한 사람을, 예. 그리고 가장 정의롭지 음. 못한 사람을 정의부 소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예. 국민들이 열이 받쳐 죽겠는데,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 그 저, 저 감성적으로 말이죠. 예, 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 자파, 이게, 이게 이, 이 사람들 이게, 음. 어느 장난하는 게 예. 하, 그냥 감성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 참, 지구가, 엮여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음. 뭐라고 그러냐면 음.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음. 국민 모두에게 예.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음. 이런 얘기됐어요 음. 공평한 나라를 아니 지금 장난치니까? 예. 아직 가장 공평하지 못한 최신한 놈을 예. 갖다가 법무부 장관에 그저께 예. 임명한 대통령이 예. 추석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요 국민 모두에게 예. 말이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 염장지르는 이야기예요. 예. 예? 이렇게 위선적인 이야기 할수있습니까 음. 대통령? 아 그리고 지금 그것도 문제인 게 그러면 공평하게 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 추석을 공평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무너, 무너뜨리고, 김정은이하 무너뜨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 사람을 구출해야죠. 당연하죠. 네. 동상 이런 그 대통령 메시지를 발표하면은, 네. 국민 당연히 들어가고, 네. 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네. 네?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네.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 그, 그, 네.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아요 왜? 네. 네. 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그 북한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여러분 예, 예. 주민 여러분, 유도로해죠 예. 그죠. 그 북한 얘기를 북한 주민을 <웃음> 이 문재인 종북 자파 정권 들어선 이후에 예. 북한 주민을 언급한 게 없어요. 예. 그게 완전히 빼버려서. 그 그리고 <웃음> 자기들 안 중요해도 인기는 뭐, 북한 주민이 뭐. 배가 고파서 죽든지 네. 수용소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네. 네. 그공산주의요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저 한박도가 저기 누구 땅이냐 하고 저기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한박도가 북한 영토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네. 이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 반헌법적인 사람인 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그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전부 다 우리 영토로 돼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는데 그 한박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거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북한 땅입니다. <웃음> 그 이야기를 하는 게그 머미가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정경도 장관이 지난 9월 5일이에요. 예예. 국회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있잖아요. 예예. 그 전체에 장관이 출석했는데 누가 그, 그, 그, 그, 그, 그 김성은 의원이라는 분이 질의를 했어요. 예예. 그 답변에서 지소미아 질의를 했다니까. 기소미아 예. 이번에 종료 선언한 것에 대해서 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지소미아 종료로, 예. 가장, 예. 어? 제일 기뻐하고 박수칠 나라는, 예. 북한, 예. 중국, 러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래요. 예. 그, 이 사람이 이거 인정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적행위를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예. 제일, <웃음> 기프하고 박수칠 나라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그 나라의 이론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예. 자기가 n s c 한 거잖아. 예. 국방부 장관이 예.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길를쓰고 반대를 예. 해야죠. 예. 이거 지소미아 파기되면은, 어? 예. 우리가 한일 군사 정보 교류가 안 돼가지고 이러한 예. 정부의 빵, 구멍이 난다. 예. 제일 전문가하고 제일 책임있는 사람이잖아요. 주택해 예. 되는데, 그때는 멍청하였다 있다가,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예.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가. 그러면 이 발언을 완전히 예제 경위를 인정한 거라니까요? 그이 발언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정경두 국방장관하고 문재인 정권, NSC, 저 정영 국가안보실장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여적제로, 그, 그, 고소를 해야겠네요. 고발해야겠네요. 어, 고발합니다. 누구, 누구 합니까? 대한민국 소외예획장관에서 저, 전임 성영무국방 예. 장관하고 예. 정경도 장관을 예. 일반 응. 이적제라는 예. 게 한국에 서요 왜냐면 작년 9.19 군사 합의 예. 체결할 때성영무 장관이 서명을 했잖아요. 예예. 그 이적제를. 예. 그그 뒤에 북한에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을. 예예. 그게 작년 9월 19일날 그 합의서 서명을 하고 실제 시행은 아... 11일부터 월1 했거든요. 예예. 시행한 예예. 사람이 정경도야 미적행이고 뭐. 아... 두 사람 다 일반 이적죄로 음... 어, 고발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걸 아니, 누가 하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소 예백장성단에서 예예. 9월 19일날 1조년 예. 때 예. 정식으로 그, 그 고소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마 각오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송영무 장관은 그 지난번에 뭐 기독 자유당에서도 뭐, 뭐 이, 이적쟁가 해가지고 고, 발을또 했던데 뭐 여러, 여러 군데는 고발 당하겠네요. 예. 예. 그렇게 지금 예. 나라가요. 완전히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예. 북한은, 김정은이는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고. 예. 본인 입으로 핵폐기를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어정용국가부실장하고 예. 작년 저 4월 달에요. 예. 3월입니까? 4월 3월 말입니까? 하여튼 평양에 가서 서수원 예. 국정원장하고 같이 가서 예. 김정일 만나고 내려와서 <웃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이신정상회담을 추진한 거 아니니까 예.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예. 어~ 이번에 만나보니까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 예. 그정부도 좋아가지고 뭐~ 어~ 작년에 6.12 그~ 음. 싱가포르 예, 미국 정상회 처음 하고 막 이렇게 쭉 현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야. 에 아... 완전히 더, 그~ 음. 쏘인 거예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더 악화시켰어요. 예, 예. 그~ 이거 이~ 이~ 책임져야 돼. 예. 근데 이거 안보 문제 완전히 더 예. 악화시킨 장본이거든요. 인 예. 무슨 평화예요? 그집 평화지? 국민 예. 속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보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예.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예.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주 52세간제다, 뭐다. 예. 그런데 탈원전이다 해가지고요. 경제를 완전히 지금 저 폭망시키잖아요. 예. 지금 저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저 미국 그저저 저 신용평가회사에서요. 예. 예. 한국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예. 등급을 내리는 걸곧 그거 시행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어, 어제 그 문우시, 저, 저, 저 재무장관하고 폼페오, 예. 예. 국무장관이 그, 그 테러 관련 그승인 예.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제가 들은 유력한 정부에 의하면요. 예. 북한 그 석탄 한적.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석탄 밀수, <웃음> 그다음에 유류 한정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많아. 예. 근데일로되는 은행이 많아요. 예. 아마 대한민국 은행, 시중은행 한두 군데 정도는요. 음. 시컨드로보이코치를 그 적용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저 받아요, 그런 그 이제. 그 기업은 그다음에 제, 지금 환율 어. 올라가죠. 예. 어? 지금 그저 주가 계속 폭, 폭락하고 있죠. 예. 지금 완전 굉장히 완전. 그다음 그 성장률이 지금 그그일퍼센로좀내려가고 예. 있잖아요. 예. 물가는 그 제로.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공항까지는 아니라도 그 공항 수준에 내려간다니까요. 그 저기 중소기업의 그 근무하시는 대표님들 뭐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할 자할 시간이 서했더만 그분들도 야 은행 두개 망한다고 은행 명단 어디 어디 해가지고 그걸 뭐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 두개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박살 난다는 거를 보편적인 상식으로 그걸 알고 있더라고. 그래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저기, 뭐야, 뭐, 외국계 은행으로 다 옮겼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지금 미국의 보이스업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한국의 석탄 수입한 업체가, 그, 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만은, 이메일, 그리고뭐다 삭제해버리고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최근에 또, 제 북탄 석탄 갖고 왔고, 그리고 이 배가, 이, 뭡니까, 저기, 김정은이 벤츠 달랐다. 이게 최근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고서가 그 대북 제재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세컨드 보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트럼프 정, 정부가요. 예. 지금 완전히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예. 그 실력이 바닥이에요. 예. 그 심지어는 그폼피오 장관이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웃음> 몇 개월 전에. 라이어로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 라그어한거짓 예. 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을 예. 거짓말쟁이로 지금 그냥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예. 공식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요 거짓말쟁이를 딱낙기 찍히면요. 예. 끝나는 거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 인생 그냥 그문 닫아야 돼요. 예. 예. 예. 그만큼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요. 예. 그, 그, 그 문화 자체가. 그데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짓말이로 낙인 찍혀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그저 주한미군들 있잖아요 예. 성주에 그 사드 당연히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그게 임시 배치예요 예. 추가로 배치를 해 정상적으로 이게 아... 완벽한 이게 포대가 구성이 예. 되는데 예. 임시 배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중국에 예. 산불 약속했잖아요 예.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예. 그 미국 조사에 MD체제 가입하지 않겠다 예. 한미일 안보 협력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예. 약속했죠 중국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드 퀴즈에, 식량, 이거, 유로도, 그 육상으로, 이성이. 헬로해토로 해가지고, 로그 미군들이 일년 넘게요, 임시, 저, 뭐야, 그, 저, 전투 식량 있죠? 예. 전투식 먹는 거. 예. 제대로 시사도 안 되고 가니까. 예. 그걸 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본국에서, 그, 트럼프도 미군에 대한 통수꾼자안데그 예. 이야기를 다 보라, 받고, 어떻겠어요? 그지. 아니, 자기 새끼들 말이야. 예. 어? 한국 지키주로보내놓 미군들이 예. 밥을 정상적으로 식사를 못해 가지고 그 시대 때문에 예. 예.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걸 방치를 한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저 같으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주한미군 음. 철수는 제 개인적으로 철수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 때문에 예. 세계 최대의 그 미군 기지를 평택에다 새로 조성을 했는데 예. 철수할 일은 만무하지만은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예. 그리고 어, 오늘 뉴스에 그, 저, 존볼튼 미, 백악관 안보 어, 부장관이 정책 예. 경질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킹이안 맞아, 트럼프고그 어. 다음에, 정책, 그또 틀려. 내가 예, 예. 보기에는요. 트럼프는, 그 볼튼은 무조건 뭐 초관기 매파라고 그러잖아요. 때려, 때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거예요. 북한은 나만 예. 남한, 어, 이 흡수, 하지 않고는 예.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예, 요 예, 예 그, 그죠. 그게 북폭주의자라, 북폭주의자. <웃음> 근데 북한은, 트럼프는 전쟁이라든가 피흘리 음. 가면서 자기 음. 병사들, 음. 그 다음에 세금 써가면서 전쟁 안하라는 사람 예. 같아요. 예. 어떻 하든 이 사람이 더 심모올려가 있다, 심모올려. 예. 깊게 내다보는 거죠. 예.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을 트럼프 쪽으로 돌려셔어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떨지가 하고. 크게 해가지고, <웃음> 그런 쪽으로 제가하려는 이거 이제 그런 것 같아. 예. 좀안 맞은 것 같아요. 아, 근 예. 볼튼 보좌관이 이게 이제 정권 경질됨으로써요. 예. 다음 주에 뭐안보보장을 새로 임명한다는 얘기인데, 예.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예. 상당히 지금 그, 그, 규시해서 봐야 되니까요. 예, 예. 트럼프가. 예. 어떻게 넣을지. 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오히려 저 정권을 보장해 줄지 몰라도요, 예. 문재인 정권을 오히려 더, 음. 그거 할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만큼 지금 위험해.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하, 그, 뭐야, 저기,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 한 명씩, 그, 저기, 북한 가서 성접대 받은 비디오 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수도 있겠구만. <웃음> 참, 세상은 살, 살, 오래 살고 봐야 믿을 돼. 늙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지금, 대통령,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그 단독 기록관 편법 추진했다가, 그 지금 또 난리가 났잖습니까? 대통령은 아니 야, 그게 무슨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했 127조나 들 7조 7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예, 예. 단독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아, 기록관을 17, 172억입니다. 127이 아니고 172억이에요. 아170참 예. 끼입니다.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의 못해진 정권이 죠 노무현 정권이잖아. 예. 아 노무현 대통령 그 대임했을 그 때청와대 예. 기록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죠. 그, 그 봉함 안 그것도 절도죠, 절도. 그 다음에, 네. 그, 그, 심지어, 이지, 이지원 시스템이네. 예? 예. 예? 예. 그, 저, 디스크, 음. 디스크 다 가져갔어. 하드 다 들어가지. 그래, 나중에, 그, 반납을 했잖아요. 그, 그것도 절도. 완전히, 아. 그, 절도야, 절도. 절도죠, 그것도. 국가 공공기록물, 절도제야. 아, 이 좌파들. 그러한 전력 있는, 저, 저, 정권이라고, 문제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유사한 걸 하겠다는 얘기야. 조국이 가절도하다는 얘기야. 대통령은, 그걸 무단으로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 덜통이 나가지고, 예. 다시 반납을 했지만은, 예. 지금은 공식적으로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자기 예, 기록물은. 예. 별도 대통령 그저 기록관에다가. 예. 그래, 거기다 음. 문재인 대통령, 뭐, 기념하라고 같이 이렇게 예, 예. 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조금 전 보도에 가면은, 어, 대통령 그런 지시한적 없다. 누가 이런 거 했냐고. 경로했다고 뭐 역정을 내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예. 솔직히 좀, 그 믿기지 않는 얘기잖아요. 아, 대통령 허가 없이 어떻게 172억이라는 예산을. 그죠. 정부 예산, 그, 저 정부 예산에, 연인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요 하여튼 뭐, 청와대 최소실이한열0명 있는 모양입니다. <웃음> 그게 사람들이 <웃음> 어.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 예. 예. 예. 하여튼 좌파의 민낯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 뭐 자, 오늘 뭐, 장시간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먼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저 조국은 구속됩니다. 구속되고 하니까, 그리고 m b c 하고 그 연합뉴스가 조국이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돌아섰다는 거죠. 조국도 네. 살아 살아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뭐, 뭐 하여튼 좌파 매체들이 네. 다 돌아섰으니까, 어뭐 k 에 s 돌아섰고 뭐 한겨레 경향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끝 조만간에 문제 정권 전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북한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 북한의 형제자매들 그~ 추석 때 식사하실 때 형제자매들 위해 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고 어~ 저기 가족들이 싸우고 하면은 야 임마 북한에 막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너왜 싸우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정신 좀 차리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제가 네. 한가지만더묻시면 9월 9일,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 장관을 임명하는 날 저녁에, 예. 제가 저 존경하는 그 김동길 예. 박사님 계시죠? 예. 그 김동길 TV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예.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만 대나? 아, 예.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 많이 보고. 근데, 그, 김동길 박사님이 제가 2년 전에 낸 책, 심동보 예. 그 제독의 어. 필성기대식이라책 있잖아요. 예. 그제 추천사 써주시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제한테 자기가 저서 이게 저나의들미이 고맙다. 예. 나의들미이 고맙다는 저서에다가 예. 친필로 저저 저저 저한테 선물하면서 써주니 글이, 예. 글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 하고 오늘 방송을 한또 특이한 방송을 했는데 예. 어, 목숨을 걸어야 지금 뭐 된다. 아. 죽을 각오를 해야 예. 나라를 살린다. 이런 음. 요지로 방송한 게 있어요. 오늘 예. 방송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방송을 보면은, 생존. 예. 제프슨이 예? 제프슨이한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미국 3대 대통령이고, 미국 헌법을 기초로 했잖아요. 예예. 제프슨이 예. 그리고 헌법, 미국 헌법의 가장 바탕에 깔린 그, 그, 가치라고 볼수 있어요. 예예. 생존. 예예. 일단 살아야 되니까. 예. 그걸 자유의 자유. 아. 그 다음에 행복. 예. 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지키려면은, 예. 국민들의 용기가 있어야 돼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책에, 저한테 써준 그국의 겐의불위, 예. 무용약. 예. 그니까, 그러니까 의를 보고 예. 행하지 않으면은, 예. 행동하지 않으면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염치도 없이, 예. 아, 자기 살아있으면서 무슨, 아직 임기 반도 안 됐는데, 예. 기록관을 별도로 만든다는 동, 1 7 2 이따의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예. 어? 조국을 그렇게 범법자를 가장 불의한 사람을 예. 법무부 장관, 영어로 정의부 장관에 임명해놓고 예. 추석 메시지라고 국민들한테 보낸 게 구, 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웃음> 아, 가장 불공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예. 그런 직책에다 임명해놓고 그런 위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 문재인 정권은요, 정말 이 끝장을 봐야 돼요. 예예. 반드시 구속될 것 같고, 예예. 끝까지 이거 저, 저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적행위 한게 너무 많고, 예. 국민들 음. 거짓말로 쏘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이거, 이거 이전 거래 가다가는요, 예. 나라 안못 무너지죠. 굉장히 다 무너지죠. 예. 게, 결국은 국민 생, 생존도 보장 예. 못 한다니까요. 그죠, 예. 근데 자유를 뺏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 사회주의자가 지금, 어? 국무장관이 됐는데, 그죠. 그거 그저 뭡니까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저 북한에 상당하치겠다는 아, 같이 그걸 왜냐 국가 전복을 깼던 사람이야, 그죠? 사람이. 예, 예. 그리고 지기까지산 사람이고, 예. 그걸 전향도안 하고 반성도 안한사람이야요 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을 부무장이 예. 갖다 는으니까 우리 자유를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행복이 어디 있으면 행복이. 예, 그렇죠, 예. 노예처럼 예. 국민을 예. 국민의 삶을 노예 상태로 <웃음> 내몰고 있, 음. 있는 증권이라니 말이야. 예예. 우리가 용기를, 목숨을 걸고, 이걸, 저, 용기를 다, 했, 그, 내지 않으면요. 예. 이 나라를, 이 정말 세계 10위권에, 예. 이 정말 건사한 나라를, 예예. 다 망가뜨리게 되있어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예. 그것도 그래서, 그래서 제... 추석 때, 예. 가족분들하고 모임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예. 이걸 진짜 국민들이 탄압해서. 탄압해야 돼 해야 예. 예. 그리고 지금 언론 탄압이 심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만 하면은 전부 다 광고 부적들입니다 전부 다 광고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 자, 아무 니다 언론 탄압하는 거죠. 예. 자, 또,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저, 고향에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사고, 아, 사고나지 마시고, 예, 사고지 마시고. 한 저, 조석명절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말. 조금 예. 구속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